자, 여러분도 오늘 가볼 것은요, 금오지구 넉작골목에 위치한 카야라는. 야끼니코 전문점을 가볼겁니다 자 이렇게 또 홍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1인 이런것도 준비가 돼있고 음. 요즘 이렇게 다좀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좀 주문을 할 수가 있네요 어, 고기는 주문 후에 바로 이제 생육 작업을 하신대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야... 여러분, 이제 그, 야키니쿠라고 하면은, 이제, 일본에서 드시는 한국식 그, 숯불구이를 이제, 야키니쿠라고 하는데, 거기 갔다가 다시 이제, 우리나라로 다시, 역수입된, 뭐, 그런 좀 개념이고,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가게 자체가 이제, 야키니쿠라고 하면, 소규모, 어선도선좀 붙어서 먹는,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, 되게 좀 쾌적하고, 천장이 되게 높고 해가지고, 뭐, 답답하지 않고, 되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, 좀 먹을 수 있는 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, 이 집은. 음. 아 여기 생맥주가 기린 기린 생맥주예요 자 요거 저 메인 굽기 전에 시원하게 생맥주 한 모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반찬에 아유 기린 진짜 부드럽다 아 카야 세트 아, 진갈비살이랑 깍둑 등심 만창살 아,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아, 그리고 이 관자나 육회 중에 좀 택일 해가지고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세트 이게 74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절인 양파 이게 타레 소스인데요 여기다가 마늘이라든지 와사비 해가지고 이걸 넣어서 취향껏 소스로 즐기시면 된다고 합니다 음. 자 고기를 또 구워봅시다 여러분들 자 진갈비 그리고 안창 자 이건 투플 차돌박이 진갈비살부터 해가지고 기린아 먹을때 에, 휴 사사 아우 와와되자마자슬르 없어져요 아우 이 말에서 부드럽게 상졸다가씩빨려들다 없어져 버리네. <웃음> 진짜 부드럽다. 이거 와! 음투플 차돌박이도. 아 음... 부드러운 진갈비를 시작했다가 차돌을 딱 먹으니까 차돌은 아주 씹는 재미. 아유, 아. 아. 자, 육회. 여러분들, 육회는 관자나 육회 둘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음 아역지 전라도시 고추장 육회 아 깊고 진합니다 아 안창살 음 아역지 등심 스테이크처럼 더 맛게 이거 소금만 살짝 찍어서 어. 음. 등심 역시 소금이랑자 어우 음. 이것도 되게 맛있다. 감사함해 가지고 간 강하지 않아 가지고 고기 자체가 또 훌륭해요 보면 여러분들 아, 마블링으 돼가지고 자 네. 아, 진짜 약간 좀 참치 같은 거좀 혼막으로? 어, 뱃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살짝 기름지면서 고소하면서 딱 빨려들어가는 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 갈비살 아니 약간 좀 고기 씹는 느낌 살짝 덜 익혀서 씹는 소고기 맛이 좋다 그러면 네, 깍둑 등식 오우 어. 어 아. 안창살에 구운 관자 하나 싹 올려가지고 아, 아. 야 절임깻니 미쳤다 진심 아. 기름이 살짝 적은 소고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구운 관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살짝 좀더 매꿔주면서 맛이 더 어, 사는 것 같아요 많이 요 제가 보니까 맛공합은 안창살 요런 거에다가 관자 같은 거 구운 거좀 같이 드셔보세요 예? 케이 자자 한 번은. 어 아. 진갈비살 여러분들 와사비, 와사비랑 살짝 같이 해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네 음. 아저 버섯도 하나 봅시다 오. 우우야 야, 이 구운 꽈리고추 해서 자. 오. 야, 차돌. 아, 제사로 해서. 오우. 아, 깻잎에 버섯 관자 그리고 안창살 육회 가운데 살짝 와사비를 넣었거든요 아유, 아, 안 먹어 사자 어우야 <웃음> 네,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멘트가 거의 많이 없죠 이게 굳이 제가 뭐 설명을 해야 될까요? 비주얼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진짜 엄청 훌륭한 맛이 나는 음식이에요, 이거는 에이. 자, 어.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요거 일본의 그 당고라고 짱구도 못 말려 보면은 거기 좀 짱구가 먹는 장면도 나오고 이게 좀 응, 색깔이 요거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또 색깔도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근오 여기서 또이를또 또 보네요 딱이조청 네. 어. 같은 소스 있잖아요 요거 요거에 딱 찍어가지고 어 조금 비슷한데 다른 게 요게 우리나라 그 가래떡을 살짝 조청에 찍어 먹는 느낌인데, 가래떡은 이제 쌀로 만든 게 가래떡이고, 고데 밀가루? 어, 요런 그 밀가루 떡? 어, 그런 음. 음. 거를 조청에 찍어 먹는 느낌. 이런 아. 느낌이에요. 어. 아. 야, 진짜 오늘 이 메인인 이 그, 야키니쿠 고기 이것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어요 탄산이 엄청 강한 그 맥주를 좀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 생맥주랑 해가지고 막 먹고 하다 보니까 먹는 음식이나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것 같아요 오리온 맥주부터 해가지고 이좀 부드러운 일본 생맥주도 와 너무 잘들어가는요 보니까 아우 어우야 진짜 부드러웁 자, 네, 내장탕, 소 내장탕. 또. 자, 송중매 준마이. 어우, 바로. 자, 아. 자. 맛이면 연하고 부드럽네. 음. 국물. 아... 저 우리나라 그소 내장탕에 조금 살짝 연해지면서 좀 시원해진 느낌. 네. 아우. 자, 이번에는콤부나베 저는 일본 음식이 궁금한 게 우동도 그렇고 튀김을 이탕 위에 올려주는 게 튀김을 탕 위에 올리면 어떤 그 장점이 있길래 탕 위에 올리나 막상 넣으니까 또 맛은 있는데 자, 자. 콤부라는 말이 이제 그 일본어로 약간 좀 다시마? 어, 다시마가 들어간 나베 국물 아 또, 아 또, 아 또. 와, 야, 요거는 진짜 어 엄청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맛. 와, 아, 요거로 해가지고 또, 짜. 짜지 않고 해 가지고 딱 고기 먹고 어우, 가볍게 계속 국물을 계속 들어가네, 지금. 지금. 어. 어. 아. 아우. 아, 진짜 배 엄청 부르게 너무 맛있게 한번 좀잘 먹어 봤습니다. 진짜. 아우. 여러분 혹시 이쪽 그 광주쪽 금어지고 오시면요 은뭐수풀구이약해있고 그 이런거 당기시면 한번 진짜 방문해보시는거 정말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와. 여기 지금 팔에 무에 말고 나중에 우설도 팔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우설 꼭 이것도 한번 좀 먹으러 따로 한번 오고 싶습니다 네, 그때 와서 일단 또 어. 다음번에는 우설적에기서꼭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고 자하는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